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 팀도 개꿀일 수도 있겠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생각 못해봤는데 다른 분들도 생각 못해봤을거야 해본 사람들이 있다면 은 그분들은 숨은 스쿼드 고수라고 인정할게요 뭐냐 무슨 팀이냐 라고 한다면은 이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탈리아 이탈리아 축구 잘하잖아 이탈리아 하면은 선수들 누구 있냐 잠시만 나 궁금한데 갑자기 소속팀 컬러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 피파는 그저 그래서 그래요 한번 보자 이탈리아 이탈리아 은근 괜찮을 것 같은데 바조부터 해갖고 부폰, 말디니, 오 맞네 부폰, 네스타 오 말디니, 바레시 보누치는 모르겠고 키, 제 키는 되는데 성력이 좀 늦어서 돈나 있고 발로텔리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 몸싸움 괜찮은데 많은데 FW 자스쿼드 메이커 한번 가봅시다 스쿼드 메이커로 흔히들 하는 것들 사 요즘 4123보다는 뭔가 4213이 좀더인기 많은 것 같더라고 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일단은 쓸만하다곤 못해서 한 나오기 전에는 그래요 일단은 보자 졸라라는지 콜리아렐라 뭐 이렇게들 있는데 이 팀들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칼리아렐라 보다는 발로텔리 발로텔리한 돈좀 만약에 돈이 4억있다는 가정하에 일단은 발로텔리 자 스트라이커 어 아, 왜이렇게 렉이 걸려 발로텔리 g 얼시즌이 최강이니까 상카 G월한 상카 발로텔리 해두고 엘더 자, LW에는 누굴 쓸까? 키에사? 키에사 이런 선수 딱 3카 델피에로 인자하기 전에는 그거고 델피에로랑 인신해 인시네. 인신해 이 선수도 꽤 유명하지 않나? 3카 딱 쓰고 CAM CAM에 또 누구 있어? 아, 근데 진짜 좀 많이 단일하다 왜 이렇게 단일하지? c a m 에바죠조 바조면 끝난것같은데 많이 다니라네 진짜 바조, 가투소, 조르지뉴어 그냥 바조, 조르지뉴뭐 가투소 아니뭐 베라티 베라티는 가격이 좀 많이 비싸네 바조 C이면 끝났는데? 자 바조 일카 바조 한, 우리 같은, 좀 돈이 없는 분들은, 바주 1카밖에 못 써. 음. 가성비로. 그 다음에 또, CDM으로. 자, CM 두 명. 그냥 CDM 말고, CM으로 두명 봤었을 때, 바렐라? 바렐라 이 선수, 어, 뭐야, 꼴결은 좀 그렇긴 한데, 위치선정 키가 좀 많이 났네? 근데, 민벨에다 뭐, 어, 헤도 그런 부분 빼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이 정도로 봤었을 땐, 속력이랑, 뭐 골결 좀 비교하고 바렐라 근데 뭐 제나토 카투소 이 선수도 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은 수비적인 부분에서 나쁘진 않은데 뭔가 공격적인 부분이란지 그런 부분에선 조금 아쉬운 음. 근데 이탈리아 애들이 왜 이렇게 좀 공격하는 애가 윙어랑 완전 스트라이커 빼고는 그다지 중앙에서 바주 한명 말고는 그나마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바렐라 바렐라 바렐라로 일단은 잡고. 오케이 이제 센터백 말디니부터 시작해서 얘네는 근데 중앙만 좀 그렇지 수비쪽은 완전히 출중하더라고요 아까 봤었을 때 돈나있고 컨나바로부터 뭐 말디니 일단은 말디니 무조건 그 다음에 또 센터백 네스타 있던데 네스타로 딱 뭔가 몸싸움이랑 키좀 해주면서 그런 부분 딱 아, 일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얼비 얼비 얼비에 누가 있죠 얼비에 아 이거 df 해주고 일단 얼비부터 먼저 보자 얼비에는뭐 에메르선 뭐 뭐씩 이렇게 좀 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 얼비에말디이 넣고 그 다음 또 센터백에 키엘린이랑 아니면은 키엘린이 아니면은 걔 칸나바로였나? 하여튼 걔 놔두고 헐비에 다른 또 선수 어? 한 명이 렇게 쓴다는지 만약에 급여 가능하면은 와 그것도 개꿀일 것 같은데 다름에 이 선수 그 양발잡이 아니야? 이 선수 내 전에 토트넘인가 어디서 봤었냐? 아 그래 맨유 어이 선수 나쁘지 않은데? 양발잡이라는거는 좋은점인데 어.. 속력적인 부분에서가 좀.. 많이 좀 그렇다 좀 답답할거야 와, 어 뭐야 레티치야어 뭐야 속력 나오는데? <웃음> 야이 선수다 이 선수 그건 없지만은 요거 이카 사서 딱 쓰면 될것 같은데 급여 딱되고야레티치야 차리 이 선수 얼비로 보내고 얼비로 보내 차리 이 선수 얼비로 보내 와 겁나 좋다 아 얼비에 혹시 사람이 있으면 잠시만 저 선수 쓰면 은 무조건 말디니 엘비로 보낼 수 있다 진짜 자 여기도 지금 속력 80 이상보단 여기는 한85 이상 보자 잠브로타 플로레린치한 10일 정도 만약게 봤었을때 어 이정도면 나쁘지는 않은것 같긴한데 급여가 좀 되니까 이럴거면 아까 그친구 쓰는게 나을것 같다 음. 아까 LB에 LB에 그친구 어디있냐 레티치아 음. 이 선수 괜찮은데? 레티치아 아이 선수 한 오카 잡고 얼비놔둬놓고 말디니 쪽으로보내 말디니 보내요 센터백 센터백 누구야? 또 아까 키엘리니 아 여기서 보지 말자. 저기서 봐. 자 센터백으로 어네 스타 뭐 칸나바로랑 키엘리니 둘이 비교좀 해보자. 칸나바로가 애가 속력 아예 속력이래. 그 키가 좀 작은 대신에 점프력이 되게 높단 말이지 선수? 근데 키엘린이 이 키에 이정도 점프에다가 면은 오히려 키엘린이 쓴게 좀 낫지 않나? 와... 주민이나 수민인데 토날리 검색좀아 네네 잠시만요 와... 야이 정도면은 센터백으로서 민벨 부분 이 정도면 조금 무겁긴 한데 그래도 조금 무거워도 이 키에 이 정도면은 그냥 거목인데? 괜찮은데? 이정도면? 키엘린이 키도 좋고 침땡 배달림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해요 야 나라면은 나쁘진 않은데 근데 나는 칸나바로 나는 칸나바로 쓴다 음, 답답할 것 같아 네스타가 있는데 말디니랑 근데 네스타도 있고 한데 네스타가 해도좀 해주면서 그런 부분 좀 답답할 것같아그 다음에 좀돈 나. 아돈나름마좀 급여가 될란지 모르겠는데 한 애는 라이브오카 쓰자 라이브오카 급여되냐? 급여가 제일 절감건이야 어! 급여된다! 이거 딱 괜찮은데? 야 이팀으로 엘비, 말디니, 칸나바로, 네스타, 레티치아, 그 다음에 바를라 아까 그리고 누구 봐달라셨죠? 토날리 토날리, 푸롱님 안녕하세요 토날리 잠깐만 이거 DF 없애고 지금 이탈리아 팀 한번 보고 있어요 토날리 아, 7천, 8천이면 일단 돈 없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으니까 야, 송영 나오고 지금 짧은 패스 시아, 크로스, 민벨. 적당하다. 딱, 중앙적으로 딱 이래가지고. 다 뭔가 웬만해서 육각형적인 것 같긴 한데, 이 선수. 토날리. 그러면 토날리랑 잠시만 한번 보자. 토날리랑 피롤로랑 잠시만. 비교 좀 해보자. 뭐야, 피롤로가 왜안 나와? 잠시만 아 파롤로구나 오케이 파롤로 파롤로랑 토날리야토날리가 속력적인 부분이런 부분 더 좋은데 근데 수비가 파롤로가 좀 해준다 속력은 내가 어지게 빠른데 공격이나 수비 이런 부분이 파롤로가 좀더 괜찮네요 음 8롤로 하고 델피에로 안쓴 델피에로는 약간 좀 묵직해 애가 뭔가가 CF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적당하지가 못하다 어. 그럴바에는 차라 엘샤라위나 그냥 아까 게 누구였냐 키에사 어 이둘 쓰는게 좀더 빠르고 괜찮았던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파롤로랑 바렐라 근데 이렇게 했는데 가격이 3억 어 2억 8천... 198만 9천원 밖에 안한다는 점 이점이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나중에 다음에 제가 언제 시간 이라는지좀 가격되고 그렇게 한다면은 다음에 이 팀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바조부터 해서 겁나 가성비팀 아 이탈리아팀 말디니 LB 가능하고 칸나바로 네스타 그 다음에 레티치아라는 저 선수가 왔다는 가정하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돈나, 키에사, 바조 이렇게 했었을 때 애들 평균 키가 181에 7 5 k g 그 다음에 어, 나이는 모르겠고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3억팀 딱 뭔가가 FWMW 아 MFDF 이렇게 봤을 때이 정도 스탯은 나온다 라는 점키가서 음. 인지 시즌으로 업그레이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4억 있는 가정하이라는데 하여튼 가성비로서는 엄청 나쁘지 않은 같네 일단 키에사 가능할까? 볼까요? 키에사 엔지랑 이렇게 봤었을때 키에사 3카 쓰고 가격 비교해서 애도 한 2카 3카 쓴다 치면은 급여에다가 공격적으로 오케이 급여 1차에다 이정도면 쓸만하겠다 키에사 봅시다 오케이 아니 뭐야 자, 이거, 보내고, 키에서. 와, 이거, 들어갈 때, 이렇게 되는 거, 하. 아. 시참 안 될까요? 시참,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고, 그 다음에, 그 말, 진출 부탁드릴게요. 됐다, 키에서, 이렇게 하고, 이 팀. 와, 쓸만한데? 다음에 언제, 이 영상 보시고, 진짜 이 팀, 이렇게 만드셔서 오시는 분이 있다면, 제가 한번 그 팀, 체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님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. 오케이 추천 감사해요. 오케이 이렇게 한번 이탈리아 팀 저장합시다. 어 이거 저장 어떻게 하냐 스쿼드 이탈리아 3억 스쿼드 음. <목소리>